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자 아까랑 자기장이 아닌 비행기는 나쁘지 않아요 또 12시부터 7시까지 흐르는 바야델마르까지 흐르는 비행기 라인이고요 조금 좌측에 치우쳐서 싸우실 것 같습니다 세벨라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 라운드 여러분들이 어, 좋고 재밌게 어,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자, 위쪽에 어, 지금 배민 팀이죠. 배민 팀도 위쪽에 떨어지고, 프렉스 팀 라커블릴리아 떨어집니다. 자, 아래쪽에 짧아로 떨어진 팀도 있고, 이번에 좀 균등하게 조금 나눠서 떨어지네요. 역시 계속 어, 활약을 보였던 리얼클랜의 1번 리얼 팀, 레드본 클랜의 1번 팀. 아, 레드봉 클랜의 1번 팀. 요예 포함한 팀도 내렸고 자 이쪽에 좀 페카도 쪽에 페카도에 많이 내려요 봐야 되겠죠? 2층에 지금 김님 내려놓고 김님도 1층에 내렸어요 자, 페카도 안쪽에 지금 아페카도 반대쪽에 내렸네요 지금 알비 클랜 리얼클랜이 안쪽에 좀 들어왔습니다 나킹군님이 들어왔는데 지금 카지노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죠? 마시는 순간 지금 배민팀이 배민 레드본의 3번 팀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못 봤어요 이쪽에 페카도 왼쪽에 싸우신 것 같은데 리얼클랜이 의쪽쪽자자잡잡있 있고 입주님이 반대쪽에 있는 d t 알고 있습니다. 리얼 클 to d 에리 h 클 s 은 가까이 같이 계시는데 I h a 클 e 은 지금 멀리 있죠. 세 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h i 이이 쪽에 있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배민이 팀쪽쪽있있데요요 발소리를 들었겠죠? 미달님이 그렇습니다. 발소리 들었죠. 자 이걸 안쏠 수가 없죠. 아 아쉽습니다. 자, 에임은 좋았던 것 같은데 탄이 많이 빗나갔어요. 미달님의 이렇게 되면은 똥님이 지금 몰랐는데 바로 알게 되죠. 어프도 얼마 안터졌어요못맞췄다는 얘기죠. 맞췄습니다. <웃음> 어, 혼자 계셔서 약간 위험한데, 지금. 어, 이쪽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에로도 반대쪽에서도... 그럼 킹팀 자, 바로 빼고 어우, 술탄. 누가바님의 술탄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바로 와야 되죠. 자, 술으로 어이구! 아 술탄 들고 계셨군요 들고 계시던 술탄에 내몸 불사지르는 희생정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팀원의 복수를 하러 가있죠, 가야겠죠 주라님과 섹시맨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팀원에 복수를 하러 누가바님 이걸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숨어 있어야겠죠 누가바님 지금 뚝배기도 없습니다 한매도 없기 때문에 지금 머리도 맞으면 안 되고, 구상도 없어요. 지금, 붕대 두개 남았고. 지 않습니다. 자, 다른 팀들은 다 교전 상태고. 자, 지금 배민 3팀이 또 가까이 붙죠? 블리님이 왔는데, 알고, 있, 있는데요. 이쪽에 나키님이 있는 거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린님 나키 님이 쏘고 있었군요 미사아 너무 땡기 <웃음> 셨군요 아쉽습니다 맞았어야 했는데 맞았으면 좀 멋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레니드는 찍지 못하고 자 스위티 님이 있는 거를 지금 김준 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스위티 님도 지금 킬각은 안 나오죠 그래서 슬탄만 들고 계시고 자점프에 쏘나요? 는 안고 보입니다. 발소리를 서로 들었겠죠. 이러면 이런 발소리 서로 들었습니다. 안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자 연막 화염탄화염탄 맞았습니다. 화염탄 플레이 좋았어요. 자자죠와자자 <목소리> 디스님, 판단 좋았습니다. 자, 피가 많이 안 없었기 때문에 나가서딱 피가 좀 부족했을 때 먼저 마중가지 않고 지금 반대쪽에 지좀 레이디 밀다님 기다리는 모습 좋았어요. 시간 벌어주면서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좀 아쉽게 됐습니다. 에임이 너무나 훌륭했는데, 아직게도 혼자였기 때문에 풀어나가기는 어려웠고요. 자, 이쪽에 아까 좋은 모습 보셨던 누가반님을 택시맨 님이 처단하러 왔습니다 팀원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 화가남 님이 지금 커버하러 오는데 누가바 님의 죽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지금 한명인지 두명인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진 못해요 토킹클랜이 화가남 님이 또 반대로 옵니다 오시는게 아니네요 누가바 님을 버리는 거네요 누가바 <웃음> 님이 이렇게 버림을 받는 분들이 많군요 살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본면에 덕킹클랜이잘 커트를 했고 잘 복수를 하러 왔지만 두 분이 남았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봤네요 여러분들 자 자기장은 말씀드리는 순간 위쪽에 에라자르랑 산마르틴 위쪽으로 좀 잡힌 것 같아요 이러또 아래쪽에 클랜이 좀 많아서 들어오는데 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요게 플렉스 클랜 플렉스 1번팀 편안하게 독사님 포님 배드데이님 세렝게티님 편안하게 위쪽에 아무도 머물지 않는 곳에서 판밍을 잘해서 내려오고 계시고 오사리팀 렉님 다이아님 키아님. 아이디 님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뭐. 레네님레네님라 읽어야겠다 저거 XA 발음을 발음이 하기가 달라가지고 표준어를 못 내리겠어요 어쨌든, 레네님 파밍 잘 하셔서, 수유님과 잘 들어오고 있고. 자, 위쪽에 팀들은 좀 편안합니다. 오살 팀과. 자, 이게 레드본 클랜의 1팀. 다음은 우승팀이죠. 켄조님과 앵그리님. 아, 잘 타고, 자기장형님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플렉스 2팀. 아까 또 좋은 모습 보여주셨죠? 테리님, 제이비님, 제로님, 돌림 이네 분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왼쪽에 지금 차 소리를 들었, 못 들었겠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 레드본 클랜이 또 싸웁니다. 자, 님 많아요. 저쪽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여러분들이 스쿼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맛이기 때문에, 클랜저는 다들 훌륭한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좋고 실수하면 죽, 죽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미달님이 잘 자리를 잡았지만 따로 되고. 유님 혼자 남았습니다. 레드본 3번 팀. 아기가 또 쉽지 않아요. 구상도 없으시고. 붕대말 25개. 자, 아래로 크게 돌아가는 선택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에 지금 스위트님이 쏘고 있었죠? 계속 놓쳤고, 자 구두님은 사이드로 크게 살아서 갑니다. 그리고... 아우 계속 싸우고 어요 일단 들어가나요? 일단 들어가지 않고 계속 자기장 바뀌기 때문에 이분들의 싸움은 서로 좋지 못해요. 나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화가남 님이 지금 피가 없는데요 아 아깝습니다 맨날 미타 님이 잘 피했어요 칠라 님이 잘 피했습니다 하나 지금 화가남 님이 사이드로 벌리고 있어요 붙었고 자 아래쪽으로 크게 뺐는데 그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다가가면 위험해요 위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소리는 들렸을 건데요 잘합니다 자 먼저 많은 똥님이 먼저 가죠 어.. 주사님 좋습니다 토킹클랜의 자존심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자 물러서지 않았지만 어 <웃음> 칭찬하자마자 바로 뛰어내리면서 제가 화면을 못 잡아드렸네요 조에서 뛰어들이면서 아쉽게 피해를 남기고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쉽네요 더킹클랜 많이 개인적으로 살아남길 바랬는데 지금 배민족 배민팀 차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리블린님들 블링블링 하시는 분들 아이들 다 이렇게 맞추셨네요 배민족팀 잘 내려오고 계시고 입니다. 판판좋좋요요 지금 플렉스 x Flex. Same team. Flex. Same team. Do. Same team. Same team. Same team. Same team. Same team. Same team. Same team. Same team. 플레이는 외롭습니다 플레이는 외로워요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버스에 타서 가야겠죠 플레이를 하기엔 문 <웃음> 열심히 감고 아직 페이지 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버스 타고 통근하면 됩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우리팀 다 어디갔냐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까 킬 많이 하셨는데 근다이님은뭘 견제하고 계신거죠? 어. 뭔가 앞에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고 가셨는거같아요 있고 좀 멀리멀리 들어와야 되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모사클랜에 지금 오우님도 지금 붕대밖에 없어서 들어올라면 쭉쭉 들어와야 되고 좀 멉니다 거리가 궁대 세 개밖에 없는데요 이분 어 오토바이. 자 이분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 도핑은 다 하셨어요 하나 조금 조금 위험스하죠? 1.5씩 따는데요 자기장 3이니까 유명합니다. 음, 너무 오버파밍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아, 좋지 않습니다. 붕대를 감는 그의 최후. 까지 몸을 맞이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안쪽에서 격전이 일어납니다. 크게 한번 보여드리죠. 플렉스 3팀이 아래쪽이 먼저, 안쪽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 아까부터 들어와 있던 배민 1팀이 먼저 들어와 있고, 다클랜의 위치가 조금, 바깥쪽이라 애매한데요 차로는 잘 들어왔는데 이쪽에 지금 레드본 이클랜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클랜 위쪽에 또 좋게 자리를 잡았어요 자오설팀이 이걸 극복해서 올라갈 수 있을런지 자, 리얼클랜 2팀 스님 샷 좋습니다 팀님이마중으잘 해야겠죠? 나이스키, 나이스키님 님. 자 와우 이렇게 배민팀, 배민이팀이 잘 들어왔는데 스님과 리얼이팀이 내용을 잘 했습니다. 각을 잘 보셨죠? 스님 부담할게요. 자, 밑에 힘부담고 너 빠르고 이러면서 뭔가요 이러면서 한디님이 뒤를 잡으러 왔어요 재밌습니다 아까 걸어서 오셨는데 아, 쓰진 않고 한번더 지켜보고 계시죠 은혜 과연 플레이는 어떨는지 배 찍지는 않으시겠죠? 아까.. 용감합니다 용감해요 스피드님 호그 스튜피드 자축도 비껴가고, 안 보이는 틈을 타서, 어째 <웃음> 일제히 화면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 매드군 클린이 지금 오살 클린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있는데 서로 출혈이 깊어요. 2대1입니다. 자, 이분은 과연 어떤 선택이 될는지. 자, 지금 레아어 리얼, 리얼 클린이 이쪽에 있는 거를 다 컨트롤 하기에는 못보고 가죠? 음. 이게 과연... 안 쏘지나요? 4명 다올 때까지 이게 또 가족 싸움인데요 또... 가족에게 통수를 맞는... 자, 과연 왼쪽으로 보시면 쏠것 같은데 걸렸어요 자, 이게 나키님이 걸렸습니다. 나키님이 뒤에서 잘 보고 있었죠. 안돼 안돼. <웃음> 자, 좀 반지님 위험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 어, 저 반지님. 아,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분투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겠 마지막 사진 너무 좋았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플렉스 2팀과 싸우게 됩니다 음. 가고 있고 자 플렉스 2팀과 마중인데 지금 오살팀 위치가 훨씬 좋아요 음. 오살팀 위치가 더 좋고 자, 플렉스 2팀은 지금 후바이로 페이크 주나요? 이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가고 왼쪽을 크게 돌고 있죠? 비자 플레그러면은 여기 나쁘지 않는게 아니라 가네요 그냥 팀을 버리고 갑니다 그들을 꺾어서 잡아주는게 아닌 어, 팀을 버리고 가고 있는 분들 나름 유인이 됐어요 나름 오른쪽 벌린줄 알고 플렉스팀이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는 판단 좋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지금 가는 판단은 좋지 못했어요 아우살 클랜 아 오토바이로 가신 분들이 아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뭔가 좀 좋았을텐데요 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토바이로 간게 좀 좋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어, 아 보너스 좀어요아 폭스님 어, 아 맞아, 벅스님, 맞아. 아니 음도 있어서 자 에임 좋구요 아아 에임 좋았는데요 각도에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 자리 잡고 있던 블리블리님들 배민의 3번 블리블리님들 좋은 자리를 잡아 좋은 자리를 잡아서 지금 리얼클랜 2팀 잘 마중합니다 얘는 아직 매우 소강 상태예요 이쪽에 지금 플렉스 3팀과 알비클랜 지금 레드본클랜 2팀 싸우고 있고 자, 뭔감 있죠? 그러면서 이번엔 돌림이 들어갑니다. 플렉스 2팀 들어가야 돼요. 자, 허나 앞쪽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돌림이 필요한 게 쉬운 것 같아요, 위치를. 자, 돌림. 자, 이거를 놓치고요. 자기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페이지 4기 때문에. 테리님이 잘 들어와서 도와줘야 될 텐데요 테리님 위치는 발각이 됐죠 돌림의 위치도 발각이 됐을 겁니다 배민의 불길이 있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기장은 녹록지 않죠 마지막 그러면서 돌림이 다운되고요 테리님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안아 보입니다 혜리님은 자기장 인이에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쪽에 오살 클랜, 냉님, 고군분 타고 있고요. 팀원 은 오토바이 타고 떠났죠. 자, 끝까지 살아남은 냉님. 자, 말씀드리는 순간, 오살 1번 팀이 탈락했고요. 자, 오살의 2번 팀도, 자, 살클 2번 팀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 좋았어요. 피티님이 블리블리님 한번 잡았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기장은 우측의 인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1킬 하신 거를 기절시키신 거를 킬은 못하겠죠 이미 무리한 플레이를 하실 필요는 없고 테리님이 다운이 됐습니다 반대쪽으로 갔지만 자 이쪽에 있는 지금 리얼 클랜 리얼 1번팀 한니님 피카츄님과 여기 컷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웃음> 자 아까 버스를 타고 갔던 스튜피드님 스튜피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상황은 나쁘지 좋 않습니다. 다음 상황은 또 눅눅치 않아요. 여기 있는 거 해야지 존버 그에게 필요한건 존버 네, 이쪽에 있는걸 지금 자 앞쪽만 보고있어요 블리님도 앞쪽에 있는걸 알기 때문에 앞쪽만 보고있고 이분들 네, 지금 스튜피드가 이미 있는건 모릅니다 스튜피드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지금 옵니다 어, 스튜피드 님. 아 스튜피드님 아 반대 피카츄님이 없이 잘 마무리 지었고요레드클랜 섹시님 들어오기도 쉽지않아요 회장은 인인데 이쪽에 지금 플렉스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는 있지만 레드본클랜 들어오기가 나는 아는 상황 님도 양각 3각 4각이에요 어딜 가나 위험합니다 차 없이는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님은 그나마 차가 있지만 차 뒤에서 존버하고 있는 모습 아직 플레이스 팀이 지금 확인을 못하신 것 같죠 총소리가안 났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렇는면 지금 이쪽에 있는 배민팀 위치가 양각이에요 오, 좋은 푸시였습니다레드본클랜의러신님 일반팀의 레드본클랜 선호 우승팀 푸시가 좋았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푸시에 들어왔고 플렉스 팀이 아직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리 잡은 플렉스 팀과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철팀님 쪽에서 지금 아 이렇게 아까 푸스님이 땅이 됐고요. 자 그러면 자리를 짓고 있던 블리블리님들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는 마중을 했는데 이번에 먼저 자리를 잡은 지금 먼저 자리를 잡은 리얼클랜의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가져갑니다. 허나 양각이니요 이쪽에서 지금 포님이 와요. 플렉스팀 옵니다. 플렉스일 1번 팀이 지금 양각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두 분만 오셨어요. 세렌게트님과 포님만 오셨어요. 아까 미라마의 복수를 여기서 하겠다. 누 팀인지는 잘 모르겠죠. 누리는 순간 포님이 세블리님을 하셨고 자 지금 리얼클레인은 지금 양각인데 두 분이 잘 나눠서 보고 있어요 지금 피카츄님이 뒤쪽을 봐주시고 계시고 그러나 자리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님들의 블리블리님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이런 언덕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최초적으로 많이들 승부를 하시겠죠 플렉스 3번 팀 위치는 좋습니다 플렉스 3팀 위치는 좋고 자 레드문 클랜 1팀 살이 너무 좋아요 또네분다 살아남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블리님들 올라와야 되는데 또 올라오는 게 쉽지 않고 자기장은 그나마 도와줬어요 다음 자기장으로 인해 많은 팀들의 운명이 여기서 갈릴 것 같습니다 잠시만 포님이 켄조님을 따오실 것요 야, 플렉스팀 위치가 괜찮네요 연막으로 바로바로 살리는 모습 이, 이분들 지금 좋습니다 팀목이 좋아요 리드본클랜 음. 플렉스팀의 배드데이님이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아서 자격 위치가 좋고 플렉스팀 위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렉스팀 위치가 좋죠 이렇게 되면 플렉스팀 위치가 너무 좋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지금 리얼클랜과 우리팀 지금 배민 쪽의 우리팀 그리고 플렉스 3팀도 크게 크게 들어와야 되죠 이러면 지금 알비클랜 앞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플렉스 팀도 어,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얼클랜의 4번팀 4번팀 도 지금 와줘야되는데 이쪽 가는 선택을 했어요 이 한쪽 선택하는 판단은 좋습니다 블리팀이 오기 전에? 블리블리팀이 오기 전에 먼저 간선 자, 지금 쏙붙습니다 아까 미라마에잡었는데요 족사님이 잡고 철치님 바로 커버 어, 포우님 족키 있구요 자 이쪽에 철치님 커버 좋아요 피카츄님 자, 우측에 있는 거를 자, 오, 피카츄 피카츄 오늘 활약이 좋습니다 피카츄 나는 피카츄다 자, 비비 커스텀 1차때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피카츄님 제가 죽, 죽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어, 에이스분이세요 잘하시는 모습 어, 좋은 모습입니다 켄조님과 피카츄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이 에이스들의 활약이 어떻게 될런지 자 플렉스팀은 아쉽게도 좋은 자리를한자하고 있었는데 들은게 어렵지 않지 않았습니다 자, 워나 리얼클랜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디즈팀이 지금 아래쪽에 지금, 백그레, 그레민족 있는 팀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레드본 클랜이 위쪽에서 화력 지원을 해줍니다. 정비 시간이었는데, 다행히도, 또, 백그레민족 3팀에 조금 아쉽게도, 잘하게 되었고, 자,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플렉스 팀 역시, 안쪽에 너무 지키는, 지켰지만, 자기장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실력, 또 실력이지만 확리히 이제 마지막 라운드 페이지 가면 운빨 망팀이좀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플렉스팀 한분 남았어요 베디데님 필하지는 못하고 위치는 발각됐습니다 이러면 자 이러면서 러시님이 왼쪽으로 크게 꺾어요 이거를 뒤로 크게 꺾는 건확인은 못했지만 앞으로 가기는 쉽진 않죠 수가 있을까요? 잘 숨었습니다 자 위치는 확인 못했어요 지금 리어클랜이 이기에서 지금 러시님이 통수각인데요 아우 러시님 좋습니다 왼쪽을 크게 벌린 보람이 있어요 지금 두 분이 있는데 센스 좋게 벌렸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죠 자리만 지켜줘도 이득입니다. 자, 그에서 각쪽에 푸시해주고 있어요. 플렉스 팀이 통수를 칩니다. 드레데이 님이 통수를 쳐요. 좋습니다. 드레데이 님 이렇게 두팀 싸우는 거 보고, 가, 가도 좋니다 자, 키 챙기고 있고. 가야 됩니다. 위치는 발각됐어요. 켄조님이 그새 막 보고 있습니다. 나가기가 쉽지 않아. 연막 없으면 못 나가요. 어.. 오, 이렇게. 아, 이렇게 리얼 클랜이 다운되고 지금. 훈련하셨어요 아, 와우. 이렇게 켄조님이 또 마무리하면서. 레드몬 클랜이 1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와우. 네. 잘하셨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됐고, 아, 어, 오늘, 어, 여러분들 훌륭했네, 훌륭하네요. 어, 제가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 너무 잘하시네요. 1, 1차전보다 너무 발전된 모습이고, 여러분들. 음, 어, 좀 감동받았습니다. 플레이들이 다들, 이게 뭐, 플레이들이 좋으신 분들만 많아요. 여러분들 약간 마지막 산옥 좀 리뷰를.. 아니 뭐야 미라마 리뷰를 해드리자면 알비클랜이랑 위쪽에 지금 플렉스팀이 위쪽에 잘 들어왔어요. 위쪽에 잘 들어왔는데 역시 마지막에 운빨만게임 자기장 때문에 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활약은좀 켄조님이 활약이 좋았고 그리고 피카츄님도 괜찮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확실히 또 1차 대비 2차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매력적이네요 여러분들 인딩노래는 이노래로 하자요 네, 이 노래 먼저 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좋았습니다 오늘 리클랜 커스텀 치아 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우승은 그 지금 뭐 집계를 하는 걸로 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만 해도 두 번이나 레드본 클랜의 1팀이 우승을 했죠 레드본 클랜의 1팀이 우승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집계하는 거에 봐서 여러분들 디스코드에 올라오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 오늘의 어, 여러분들 가기, 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음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또 라르의 유튜브 잘어 가서 여러분들 플레이 하신거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